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한국 내에 살고 계시는 탈북민 그리고 방황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주변에 원수가 가득하죠? 오늘은 그런 분들이 들어야 할 영상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길로 따라가면 잘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길이고 질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은 글자가 아니고 방향 제시 등 그리고 길이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경험해 보세요. 제가 낭독하는 거 끝까지 잘 들으세요. 제가 낭독할 때 여러분 안에 영을 터치할 거예요. 시작할게요. 여와여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그를 구원할 뜻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는 분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잘라. 내가 누워 잠들고 다시 깨어남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수만 명의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진칠지라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당신은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발을 부러뜨리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니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복을 내리소서. 내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공경에 처하였을 때 당신께서 나의 자리를 넓히셨으니 이제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나의 존엄을 욕보이고 헛것을 사랑하며 거짓된 것을 추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들을 따로 구별해 두신 줄 알라.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랠 때 그가 귀를 기울이신다. 너희는 두려워 떨며 죄를 짓지 말라. 침상에서도 너희 마음에 이르고 잠잠하라.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일까 하니 여와여 호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당신께서 내 마음에 채우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히 누릴 때의 기쁨보다 큽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호와여 나를 평안히 늦게 하는 이는 오직 당신이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아뢰을 들으시고 나의 한숨에 귀 기울이소서 나의 임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당신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당신께 내 송사를 아뢰고 지켜봅니다. 당신은 사악함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심으로 악이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없고 오만한 자들은 당신의 눈앞에 설수 없으니 이는 당신께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내뱉는 자들을 멸하시며 피에 굶주린 자와 속이는 자들을 혐오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풍성한 이늘을 덧입고 당신의 집에 들어가 당신을 경외하며 당신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할 것이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당신의 의로써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당신의 길을 곧게 만드소서 그들의 입에는 진실이 없고 그들의 마음은 파멸로 가득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데. 그들이 혀로 아첨합니다 그들이 혀로 아첨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자기 죄책을 지게 하시고 자기 계책에 넘어지게 하소서 그들이 당신께 반역하였으니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그들을 내치소서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로 기뻐 뛰게 하소서 기뻐 뛰게 하소서 여호와여 당신은 의인들에게 복을 내리시되 방패와도 같은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두르십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분노 중에 나를 꾸짖지 마시고 당신의 진노 중에 나를 훈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쇠잔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공포로 떨리니 나를 고치소서 내 혼도 공포로 혼미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이켜 내 생명을 건지시고 당신의 인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당신을 기억함이 없으니 누가 수월해서 당신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울다가 지치고 밤새도록 내 침상에서 눈물로 홍수를 이루며 나의 진액으로 베개를 적시니 내 눈이 비탄으로 짓무르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쇠하여 갑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들아 다 물러가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기뻐 받으셨으니 나의 모든 원수는 부끄럼을 당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며 그들이 순식간에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리라.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께 피하니 나를 추격하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그리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잡아 찢고 끌어가도 구해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만일 내가 이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만일 내가 나와 화친한 자에게 악으로 갚았거나 까닥없이 나의 대적을 약탈하였다면 그 대적이 나를 추격하여 따라잡게 하시고 그가 내 생명을 땅바닥에 짓밟고 내 육신을 진토에 눕히게 하소서 살라. 여호와여 진노 가운데 일어나시고 친히 몸을 일으켜 격분한 나의 대적들을 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깨소서 당신께서 심판을 명령하셨으니 민족들의 총애가 당신 주위에 모이게 하시고 당신은 그 우에 높은 자리를 취하소서.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니 여호하여 나의 의와 내 안에 있는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마음과 생각을 자세히 살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악인의 악행은 끝나게 하시고 의인은 세우소서.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의분을 품는 신이시니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칼을 세우시고 활을 구부려 당기시며 살상 무기들을 준비하시고 그의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신다. 보라 아기는 죄악을 잉태하고 재앙을 품어 거짓을 낳으며 구덩이를 깊이 파놓으나 자기가 만든 그 함정에 빠지니 그의 악행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내가 여와께 호 그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와의 호 이름을 찬양하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원수는 부끄럼을 당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순식간에 수치를 당하고 물러간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주님께 이렇게 외치세요. 선포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